9일 오후 2시 10분에 촬영한 한반도 주변 영상 제11호 태풍 흰남노가뚜려시 보인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30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새벽에 서쪽에서 시작한 비가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된 뒤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서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동에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9일 중국 내륙에는 티베트 고기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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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북북부, 경북북부, 서해어도, 울릉도, 독도 30에서 80만원 곳 경기남부, 강원남부, 강원중북부산지, 충청북부, 경북북동부 120 이상 전북남부, 호남, 경북남부, 경남, 제주 5에서 40이다. 기상청은 특히 비가 집중되는 시기와 지역은 아침과 낮 사이에는 수도권,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충청북부와 경북북동부, 오후부터 31일 새벽까지는 강원지역으로 시간당 35일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8일 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29일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7미터 강풍반경 235회 강도 중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33 m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 힌남노는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 명칭이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가 3일 오전 9시께는 중심기압 960팩도 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 9 m 강풍 반경 350의 강도강 태풍으로 강해진 뒤 시속구의 속도로 서남서진의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10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예측 모델마다 태풍 흰남노의 경로를 다소 달리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동에 대해서도 예상들이 엇갈려 태풍의 진로가 불확실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과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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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남노의 위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에 최대 시속 9 7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의 강도를 중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위치를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1육6 0근 해상으로 지목했다. 경로로 우리나라로 틀어 북상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일본 도쿄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31일 오전 9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을 지나겠다.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일본 오키나와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기상청은 화요일인 30일 오전 0 기준강한 세력이 된 태풍 11호 흰남노는 오가사와라 부치지마의 동북동의 해상을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31일 수에 걸쳐서는 발달하면서 서쪽으로 나아가 매우 강한 세력이 되어 오키나와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9월 1일 목 이후는 움직임이 늦어져 진로의 예상의 불확실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보에니꽤 커지고 있다. 태풍 11호 8월 29일 월 18시 추정 중심 위치 부지마의 동북동쪽 약 80km 크기 계급 강도 계급 강한 이동서 30km 해지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5m 퍼세크 중심 부근 최대 순간 풍속 50m/sec. 태풍 11호의 구름의 일부가 오후가 되어 오가사와라 제도에 걸리기 시작했다. 부시마에서는 15시 12분에 최대 순간 풍속 1 5 5 m s e c 를 관측하는 등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향후 중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저녁부터 밤에 걸쳐서는 1시간에 50mm를 넘는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리고 순간적으로는 40m/sec.를 넘는 폭풍이 될 우려가 있다. 태풍이 그리 크지 않거나 시속 30km와 비교적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폭풍 우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내일 30일 화에 미명에는 침착할 전망. 8월 31일 수경부터 9월 1일 목경에 걸쳐서는 혼시 부근의 가을비 전선이 남아해 오는 전망이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떠나도 전선을 향해 습한 온기가 흘러들어 활동이 활발해져 넓은 범위에서 폭우가 될 우려가 있다. 태풍의 진로뿐만 아니라 가을비 전선의 동향에도 주의 바란다. 태풍 11호는 일본의 남쪽 해상을 네. 발달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 태풍과 고기압 사이를 불어오는 남동의 바람이 축축한 공기를 보내고 가을비 전선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태풍에서 떨어진 곳에서 폭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쿠 호쿠리쿠 등에서 폭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강한 세력의 태풍 11호는 명우일 31일 수 무렵이 되면 오키나와에 가까워질 전망. 북쪽에서는 가을비 전선이 남하해 태풍 주변의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전선을 향해 흐를 전망이다. 전선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주변에서는 비구름이 발달. 명후일 31일 수월 1일 목에 걸쳐서는 동북이나 호쿠리코, 산인 등을 중심으로 비가 강해져 많은 곳에서는 총우량이 200mm 전후에 이르는 것과 같은 폭우의 우려가 있다. 국지적으로는 1시간에 50mm를 넘는 단시간에 매우 심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도로 관수나 하천의 증수범람, 호사제해 등의 경계가 필요하다. 태풍 11호는 현 시점에서 9월 3일 토경까지 오키나와 부근에서 움직임을 늦추는 예상이 되고 있다. 가을비 전선도 일본에서 해 거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정체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비가 내리기 쉬운 상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동에서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규슈와 시코쿠의 태평양 측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비가 계속되어 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9월 1일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도달한 흰남로는 경로를 틀어 2일 우리나라 방향으로 북상한다. 매우 강한 태풍 상태는 유지된다 매우 강으로 구분되는 태풍은 최대 풍속 44mps s 이상 54mps 미만으로 사람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지닌다 이처럼 태풍이 강해지는 것은 해수온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 강력해지는 바다의 수온은 30도 정도로 바다의 수증기가 태풍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흰남로가 북상의 대한 해업을 지나며 우리나라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 대비해야겠다. 내일 서쪽부터 최대 1 2 0피 9월 초 태풍 흰남노 경계